네, 안녕하세요. 하늘생명의 서복을 받고 있는 리엔즈 손슈라고 합니다. 어 일단 너무 많이 져서 지금 끝에 이겨서 아네 너무 많이 졌는데 그래도 달콤한 승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길 것 같았어요. 그냥 딱 일어날 때 오늘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냥 팀원들 다 같이 어 너무 이기고 싶으니까 열심히 좀 머리 교환하면서 생각들 교환 공유하면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말해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솔킬이 딸수 있는 게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도 도와줘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선수가 그런 점에서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한 적은 없고, 그저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어 솔직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생각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선수들이 워낙 장난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별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바이퍼 리엔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우 어떻게 1등 팀을 감히 예, 어우 진짜 너무 선볼 수도 없죠 네 넘볼 수도 없습니다 뭐 저는 되게 다른 선수들하고 두루두루 다 친해서 어 그냥 그렇습니다 <웃음>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 항상 전 경기, 전에 했던 경기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제 목표고요. 팀적인 목표는 당연히 승리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 너무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어, 이길 수 있었던 경기에도 좀 많이 실수가 있어서 졌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일단 이렇게 연승을 했으니까, 아, 이, 승을 했으니까 연승 이어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